고 yeah. yeah. t impersonate you. It used to be f- Oi, oh, goi! Weird girl! Oh no! Oh! Go <laughs> 아 I 야 m a 는 e y e Absolutely. <laughs>